요정을 떠난 여정. o 마이갓에 o d e v 자, 오늘 떠나요 염색하러. 자, 자. 누구인가? 지금 누가? 자! 소리를 내었어 자! 오늘 해봐요! 염색을! 구독도 누르고! 좋아요도 눌러보자! 와... 개사 진짜 쩔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음. 미안해 줄이야 퍽을 모이들놈들칵다 하다가 이거 오늘은 제가 저번에 찍은 단발머리 셀프 단발머리 충동으로 찍은 건데요 그걸 하니까 이제 여름이고 선선한 날씨인데 까만 머리는 너무 무겁잖아 가벼운 머리 색깔로 한번 셀프 헬색에 셀프 염색을 한번 해볼까 하고 오늘도 카메라 전원을 띡 하고 켰네요 어떤 머리를 해줄 거냐 요즘 컷백하고 머리 스타일에 이목 집중 시선 집중 최강 안지영 이라고 어 기세는 안났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딱 보면요 은 반묶음을 했을때 이 구레나루와 뒷머리가 염색이 핑크색으로 되어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걸하 한번 해볼건데요 그냥 바로 오늘은 긴말 TMI 없이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블랙을 뿌리말고 이 끝에다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블랙이 잘 빠질진 모르겠는데 이거는 라이트업 헤어블리치 블랙백이라는건데 블랙을 어떻게 뺄지 고민하던 저에게 이름이 딱 블랙백이라고 적혀있길래 나 사라고 만들었 들어놓은 제목같아서 음, 그냥 샀어요 올리브영 가는데딱봐도나 사라고 만드는 것 같아서 일단 전체적으로 블랙을 빼줘야 아래에 핑크톤이 들어갈 그 톤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블랙을 한번 빼주고 나서 이 뭐야 뭐야 이름 뭐야 너 제조명 어딨어 회사 아 이지앤의 리얼밀크 레시피 핑크를 샀는데요 있길래 한번 사왔습니다어 아, 자연모발 자연모발일 때랑 이렇게 됐는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일단 첫 번째로 블랙을 빼줄게요 어! 블랙핑크야 블랙핑크! 블랙, 블랙핑크 20분, 30분 1, 2, 30분 저는 한 30분 해야될 것 같은데 머릿결이 진짜 걱정돼서 일단은 어떻게 되나 머리가 좀 밴다 싶으면은 빨리 끝내고 안, 좀안 밝아진다 싶으면 계속 방치를 해줘야 될것 같아 요 사용방법 요 안에다가 이 친구를 넣어서 섞어서 혼합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두피에 다시 한번좀 도포하세요 뭐야? 응? 안에 비닐장갑이나 핀같은게 없네? 아니아니, 빛이? 빛이랑 핀은 안줬다 안에. 어쩐지 가격이 좀 싸긴 했는데, 음... 일단 여기에서 스틸해볼까? 미리 스틸좀 하겠습니다. 레 헤어레시피님. 자! 오늘 떠나요! 염색하러! 블랙을 빼봐요! 탈색모로 변신해요! 아유. 아이. 여러분 이거 손톱 기른 다음에 사세요. 손톱 없으면... 은 안 까진다 이런 고무장갑이랑 비닐이 있네 일단은 비닐장갑은 우리집에도 있으니까 여기 들어있는 비닐장갑으로 한 뒤에 거지가 되면은 다른 걸또 써도록 하자 일단은 이블랙베개에서 없었던 구성품들 비닐봉투랑 장갑을 여기서 스트리밍 왔으니까 바로 하도록 합시다 두장 들어있으면 좋겠다 두근하게 어떻게 쓰는 거지? 오 여기 엄청 센스있어 양면테이프 있어! 엄청 센스있어! 대박이다! <웃음> 진짜 세상이 엄청 좋아지는구나! 어? 뭐야? 착 붙네? 이렇게 해야겠지? 어, 이렇게다! 아! 이렇게 써주고 거울 세팅해주고 자, 나의 준비는 끝났어! 저번에 단발 영상을 못 보고 온 친구들은 이쪽에 내가 어, 갈볼수 있도록 띄워줄테니까 보러 가도 좋을 것 같아! 그 바로 이 산화제를 섞어서 타, 블랙 빼기를 한번 해볼게. 아니, 손톱 없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뜨더라고. 아, 이렇게 잘 절취되는 게 있구나. 내가 바보야. 미안해. 이 집에서 굴러다니는 고장난 빗으로 할게요. 머리 섹션을 일단 나눠주고 정수리부터 하면은 정수리가 가장 먼저 열이 많기 때문에 정수리만 노란쟁반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리는 내일 나중에 하고 아래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일제를 갈라서 어우 바로 튀지 마라. 어. 아 이게 통에 닿는게 아니라 다 꺼내서 했어야 돼 아, 통에 닿는게 아니야 아, 통이 없어가지고 저는 페트병을 잘라서 한번 할게요 대충 페트병 잘라서 이렇게 담아줬습니다 으 선풍기 때문에 이 가루가 날려가지고 어좀심각하이 날리네 <웃음> 안돼 안돼! 쭈리 저리 가! 쭈리 집 들어가! 쭈리 집 들어가! 쭈리 오면 안 돼! 하... 큰일날 뻔했네... 약간 꾸덕꾸덕 하다... 이제가 부족했나? 일제 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갔나? 이렇게 하고... 캐무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미용사분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아나 안경 왜 꼈지? 어? 어? 두피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두피랑 좀 떨어져서 탈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역시 탈색제는 역시 냄새가 좀좋걸 찾기가 힘든 것 같아. 냄새가 너무 힘들다, 막기가. 핸드. 아이씨, 내려가라고! 내려가라고! 어우, 진짜 셀프가 진짜 힘들다. 저번 단말 때부터 느끼는 거지만. 약간 원래 이 탈색제가 뜨거운가? 만지는데 살짝 열감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될까? 아, 진짜 걱정이네 아, 셀프염색할 때마다 좀 완벽하게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뒷머리는 솔직히 누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 아침이 잃는 시간이라서 뒤에 내가 해야지 뭐아머릿결 엄청 상할 것 같아 어떡하냐 아... 안 그래야 되는데 타생약이 부족해. 어게 가서 사야 되나? 너무 급하게 좀 바르고 있긴 한데. 아, 타생약 하나 더 사야겠다. 안 되겠다. 아, 어쩌. 어쩌. 망했다. 우리만 검은색 안한 것만 노래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로 오케이 아이씨 내가 볼땐 탈색약 다시 사야 돼 이걸로는 부족해 이것만 기다렸다가 감고 탈색약을 다시 사러 가도록 하자 와나 지금 머리가 너무 따가운데 어떡하지? 머리가 너무 따가운데? 어우 씨 두피 사대로 갈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원래 10분을 타이머 했는데 10분 기다리긴 머리가 너무 따가워서 빨리 까마보고탈색제를한번더 사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머리를 한번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두피도 하얘졌어 두피가 쎄 하얘졌네 와우 일단 옷 입어, 옷 입어, 일단 옷 입어 빨리 가, 일로 나, 일로 나. 지금 머릿결이 머리도 안 마를 정도야, 머리가. 어떻게 나 진짜? 지금 제 머릿결 보세요. 머릿결 어떻게 해, 진짜 뚝뚝 끊겨. 고무줄 내는 거 알아요? 이렇게 당기면 쭉 늘어나는 거? 그게 탈색의 최후인 거 알죠? 지금 그래요 어어 어떻게 바람 불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바람 불면 아이씨 뚜껑 열린거 뚜껑 다 열려버렸네 아이 몰라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 뚜껑 열리니까 탈색 잘못된거 다 티나잖아 이거 어떻게 보이나? 아 심각하다 지금 동네에서 가장 트렌디한 미용실로 가고 있습니다 나혼자는안될것 같아 나 혼자서 염색하는거는 미용실 가야돼 염색약 사서 한번 더해서 머리깔 아작날 바에는 미용실 가서 얼룩 제거하고 나 지금 진짜 멘붕이다 어떡하냐 와. 무엄막 밑에 계단 있는지 몰랐어 지옥까지 끌고 내려가는 줄 알았어 나. 와 머리가 되긴 됐는데 굉장히 얼룩이 졌어 내가 옛날에 블랙으로 한 적이 있어가지고 탈색으로 한 두세 번을 해야 블랙이 빠진다는데 솔직히 두세 번할 돈도 없고 두세 번할비피 고통도 없어 밤새고 간 거라서 원래 피곤하면 더 아프대 밤새고 탈색하니까 두피가 화상폭발 일어나는 줄 알았어 화상폭발 이 안쪽은 안쪽 색깔은 마음에 들거든 아예 그냥 진짜 백금발 레몬 색깔 레몬색 안쪽 색깔 마음에 드는데 이 겉에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빠진게 좀 약간 좀 뭐랄까 너무 옛날에 유행하던거 너무 유행에 뒤처진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네요 아무튼 여러분 결론은 커튼 집에서 할수 있다고 참. 염색은 최소한 탈색은 미용실 가서 하는 게좋을것 같아요. 저 미용사 분한테호되게혼나고왔어요진작에미용실오지왜 집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돈까지 더 더블 더블 따따블로 쓰고 왔네요 o 이 b 누구 d o 요 결국 이건 못하겠다 이 이거. u b l e d o u 가 l e d o 지금 온몸이 가려가 탈색약 때문에 진짜 온몸이 가려 e 온몸이 온몸이 가려. u 온몸이 온몸이 온몸이 온몸이 온몸이 온몸이, 온몸이, 온몸이, 온몸이. 바나나 알러지 완성! 그럼 지금까지 졸라스렸죠저의 인절미 여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탈색은 꼭이 미용실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